지용아, 야, 시고한다 야, 제일 축하한다. 야, 야, <웃음>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너 뭐야? 태리파. <웃음> <웃음> <웃음> 아, 맞지, 맞 <웃음> 아, 못나 태영아! 못나봐! 태영아, 이 소주가 뭐야, 엄마? 야, 야, 야, 양주 먹고 오늘 죽어보자. 양주? 야, 야, 야, 야야 소영이 이야 이거 먹고 죽을 수 있을까? 더 먹고 싶어 죽을걸 잠시만 재밌는 거는 누구세요? 아너이친구처음보지 친구가 내 대학 친구 자영이야 내 친구 내 고등학교 친구 진욱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야야 니네 뭐하냐 친구끼리 서로 말 편하게 해 반갑다 진욱이야 반갑다 재영이야 못생겼어 아아 정나와서 너무 고다 나도 니네 생일 무조건 나 2월이잖아 잠깐만 너 2월이야? 어. 야, 나도 2월인데 너도 빠른이구나 야 너도 90년 2월이구나 야 90년 새끼리 한잔해 90년 2월? 나 89년 2월이야 1년 차이네 동생이네 진옥동생 아왜 그래 재영아 그래 재영아 한잔해 재영이 형 재영아 재영이 형? 재영아 어 친구야? 진우가? 어 친구야 진욱 동생 예형 어! <웃음> 어! 어! <웃음> 인분 인정했어 내가 이제 형이 된거야 오케이? <웃음> 이제 인정했어 오케이 자첫번 정리 됐어 자 친구야 생일이나 받아라 아맞다어 오케이 자지우 동생 두 손으로 받아야겠지 어, 예, <웃음> <형도> 한 <웃음> <또> 손으로 줘야겠지? 두 손으로 줘야겠지? 범계! 범계! 자넨 밑으로 내려봐야겠지 아, <웃음> 고개 돌려서 마시겠지 궁나 응, 나 갈게 아, 야떡빠 고개 돌리기에 돌아갈게 아까 <웃음> 아, <웃음> 아, 친구 만나기로 해서 저는 저 형님이나 잘 모셔 어, 야, 그럼 친구들 같이 목적을해 괜찮지 재영아 지는 응, 동생 친구는다내 동생들이지 데리고 와 아니 봐봐 괜찮대잖아 너 이렇게 가면 나 불편하다 난 재영이 불편해 불러. <웃음> 아, <웃음> <그냥 몰라. 웃음> 되른다 진짜 여보세요? 아 이거 웃자서 포착아요 어, 일로 좀 와줘야겠다 어 고마워 아 뭔데? 나 불렀어 저너 아, 화장실 좀... 해줄게. 어디가! 넌 내가 옴니? 아니 왜이 내가 불편하다고 <웃음> 안걸리 얘기했지 <안전해겠지? 웃음> 가자! 가라, 가라, 가라, 어디가! 하지마! 야! 온라아길동생 내가 불편해? 아니 뭐 아니, 왜 아니요 이 <웃음> 해야겠지? 아니요 앉장야겠지 아니 뿌려겠지 허리 뿌이겠지 이따 뿌려야겠지? <웃음> 잠깐만 친구면 자 친구하자. 이욱 어디 일년 차인데 형한테? 진욱아. 아, 어. 야야 친구 생일이래. 어야 친구 할 화장실 왔고 어. 어제 처음 보지. 어누구셨오아 나보다 아. 형이고. 아 재영이요. 어아 진욱이 친구 현민이라고 한다 형님. 어 현민이? 네. 현민이도 맛 편하게 할게. 아네 그럼 쉽죠. 네. 야어 경이라니 왜? 니가 형이야. <웃음> 저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8분은 2월. 아8분은 2월? 형 88년 12월. <웃음> 애기랑 겸상을 하고 있었네. 는 내가 우유라도 사올 걸 그랬다. <웃음> 현민 형이야. 현민아. 현민이 형. 현민아. 현민이 형. 뭔가 오해가 있나본데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있으신가 본데. 어? 내가 제가. 제가. 뭐 존댓말도 못 하네.랑 겸상을 하고. 이런 나 불편하다. 아, 너 이거 이거. 존댓말이나 배워라 마법천자문이야 천자문 <웃음> 아. 다 뗐고 따지면 내가 음력으로 88년 1 <웃음> 2 어머! 맞쩍 아, 놀랬네 음력으로 88년이라고? <웃음> <어떤 거야>? 아, <웃음> 어 <웃음> 음력으로 88년이라고? 예. 야이거 처음 들어 야 그러면 민증으로는 민증은 89지? 렇지 민증이 89라고 적혀 있지? 89 89라고 <웃음> 그러면 동생이지 제형 동생 아두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두 달!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신혼에 어? 그 뜨거운 밤을 어. 보낼 때 서로 사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사랑을 해가지고 수정이 돼서 이걸 어. 전문용어로 이제 착상이라고 하지 아, 아, 어. 착상이 이루어진 그 위대한 날짜 어. 너 어디 있었어? <웃음> 음. <웃음> 아두달두개두 어? 두달 친구도 왜 친구야? 아, 아. 2년 차인데 2년 차이. 아 얘는 나랑 전사 아, 그래. 동기야. 2 년간 동기로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형이라고 불러라 하니 뭐하잖아. 당연. 어. 그래서 친구를 먹은 거야. 아. 오케이. 두달 차이니까 나 친구해 그럼 너도 진욱랑 친구야 아, 1년 차이가 안되지 아, 그럼 나도 안되지 재영 동생 재영 <목소리> <제형> 동생 현민아 <목소리> 재영 <제형> 동생 진욱 <목소리> <제형> 동생 예재영이야 현민아 너진욱아재영 동생 예 네, 어? 이일부 어, <목소리> 형이라고 그랬어 어? 이일부 어, 어, 형이라고 어, 방금 얘기했다 아, 어? 하지마 아, 어? 예, 있네. 어? 이제부터진욱 빼놓고 아무도 바로 안쳐 앞으로 빠른 원하그 자리 사시켜버리겠자 안전하지, 안전하지 안전해 친동생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자. 두 손으로 받아야지두 아, 네. 손으로 따라야겠지 응. 나도 한잔 줄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음. 자 건배 네. 자 재영동생 잔이 밑으로 밑어야지 재영동생 네. 네. <웃음>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남의다 <웃음> 친구니까 동가에 가야겠지 재영동생 아, 네? 잔이밑으 가야겠지 친구니까 동가에 잔이 가야지 잔인 밑으로 가야지 동가에 가겠지 지형동생 고개 <웃음> 돌려야겠지? 아, 아, 형민아 친구 이거 마지막이야 아, 지형동생 너를 보게, 돌려야지 지형동생 고개 돌려야겠지? 형민아 마지막이야지 지형동생 고개 돌려야지재형동생 거기 돌려야지 아 형이니까 내가 쏠게 소리야 내가 너 불렀는데 친구니까 내가 쏠게 여기요! 지 동생! 형이 사줄게동생은 빠져있어 무슨 짓이야? 형은 좀이시야내야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친구